저번 영상에서 제2가치와 전시 가치에 대한 예술 작품에 대해 잠깐 언급했었는데 제2가치인 과거 제사 주술의 의식 행사에서의 예술 작품을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작품 중에 선정을 해보았는데요. 마침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괜찮은 전시를 무료로 하고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2019년 10월 20일까지 상설 전시관 2층 불교 회화실에서 공주 마호사 괴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선보인 한국의 괴불전중 14번째로 매년 선보인다고 하네요. 영상 순서는 육하 원칙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괴불이란 무엇일까요? 괴불이란 야외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열때사찰마당에 걸었던 대형 불화를 말합니다. 이 마곡사 괴불은 본 명칭이 마곡사 석가모니불 괴불탱으로 보물제 1260호로 지정된 문화재이며 불화 크기는 높이 11.7m, 폭 7.5m이고 무게는 174kg에 달한다고 합니다. 두번째, 제작연도와 누가 제작하였을까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으로 피폐해진 조선시대 때 1670년 승려화가 능학과, 개호, 유순, 처우 인행, 정인이 병자호란 이후인 1687년에 함께 그렸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성함은 괴불전에 적혀 있는데 나중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소입니다 미리 언급해 드린 것처럼 공주 마곡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괴불전이고 마곡사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네 번째 왜 괴불전을 만들었을까요?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 당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나라가 병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불심으로 극복하고자 한 신앙심이 모여 거대한 부처님의 형상으로 표출하게 되었지요. 또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야외 행사가 열리는 날 절에 오면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10m 넘게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다섯번째,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괴불 맨 밑에 중앙 붉은색으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참여한 사람들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를 화기라고 부르는데 괴불 조성을 위해 시주한 이들과 마곡사 승려들, 괴불을 직접 그린 승려 화가들 등 126명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시주 내용을 보면 불화 제작에 필요한 청과 금 악요, 먹 같은 제작에 필요한 물품 시주와 그 외에 보라, 불상 앞에 두는 등불 같은 시주도 있었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 괴불의 특징과 마곡 괴불전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괴불의 중심에는 석가모니불이 정중앙을 크게 차지하고 있고 주변에 설법을 듣기 위해 몰려온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괴굴에 그려진 34명 중 하단에 있는 사천이 있으며 이들이 부처의 법회 공간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처럼 보입니다 그 위에는 보사들과 상단에는 제자들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괴물의 상단에 보시면 13개의 붉은색 원이 있고, 원 안에는 고대 인도 문자인 범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범어는 불화의 신성성과 생명력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보이며, 각 범어는 보살 외 등의 존명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곡 괴물전만의 독특한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이름이 각 인물 옆에 쓰여있는 점입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35명이 모두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하니 다음에 다른 괴보를 볼 기회가 있으면 유심히 관찰해 보아야겠습니다. 이 이름표들은 같은 인물이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시의 제목인 꽃으로 전하는 가르침을 유의해서 보게 되면 괴불전의 모든 인물들이 서로 튀고 현란한 색상을 가진 반면 유일하게 은은한 색으로 존재를 내뿜는 물체가 있습니다. 바로 연꽃인데요. 석가모니불이 두 손에 든 연꽃은 설법 중 가만히 연꽃을 들자 주변의 대부분이 어리둥절해 하지만 오직 한 제자, 가섭 존재만이 그 뜻을 알고 빙그레 웃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마리아님 마음으로 가르침을 전했다는 염화 시중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전하는 가르침에 대해 괴보를 가만히 조용히 보고 있다 보면 저도 모르게 평온이 깃드는 느낌을 받습니다. 만약 조용하게 작품 반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 9시까지 연장하오니 그때 오시면 여유있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대문불려일견이라고개불이 공주 마곡사 사찰 마당에 걸리는 야외 행사를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한개불을볼 기회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넓고 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여유롭게 데이트하실 때나 생각 정리가 필요하실 때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무료로 그 당시 사람들의 염원을 느낄 수 있는 원작의 아우라를 느낄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겠지요. 감사합니다.